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제가 세달 전에 어 다리 발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술도 하고 기부스를 하는 상태로 한 제가 6주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최대 몸무게가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어비 n 날씬 플러스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어, 신장은 162고요. 어, 제 체중은 지금 58.5. 어 제가 냉장고에 이렇게 놓고 이 앞고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어요. 아딱 하루에 한번 먹는 거고 두 알씩 두 알씩 먹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한. 한 포만 먹으면 돼요. 한 포만. 이 비엔날신 제품은 한국인 모유에서 이제 유래한 특허 유산균으로 이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을 이렇게 억제해서 배변 활동을 이제 원활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이제 장 건강 유산균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옆구리살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가 유산균을 요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식사 똑같이 하면서 비에 날씬 플러스를 이렇게 야채에다도 이렇게 과일 맛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같이 먹어도 굉장히 다이어트가 될것 같아요 어, 체중은 57.5 체중은 57.2 이제 변화가 있겠죠. 계속 먹으면. 저 이렇게 출퇴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이렇게 항상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왕복 한 40분 정도를 매일 하는 거죠. 주말 빼고는 평일에 계속 20분씩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네, 유산소 운동을 이거대로 대신 하고있어요 체중이 56.3 <놀람> 다이어트 어, 3kg 정도 감량한거예요 지금. 2주간에 걸쳐서 BNR신 플러스를 먹고 제가 이제 원상대의 몸무게를 다시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에 저의 그 영상 과정을 제가 이제 담아봤고요. 어 지금은 제 몸무게가 이제 발 다치기 전과 동일한 이제 몸무게를 유지해서 어좀 많이 효과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발을 다쳐서 많이 못 움직였더니 정말 살이 찌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원상태의 몸무게로 다시 돌려놨고요. 그래서 제가 그두 어 주간에 제가 이제 그, 영, 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몸무게 상태는 원상태로 다시 돌아왔고요.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에 한 25분 정도, 20분, 20에, 20에서 25분 정도 되는 거리, 빠른 걸음으로 근줄기에서 땀나도록 걸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그 기구를 사서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직 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뛰지는 아직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어 몸무게를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과정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먹부이 엄마였습니다.